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보호받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양이 혼자 목자를 떠나서 있게 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죽은 목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서 이리에게 먹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들 잘 알다시피 뱀은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움을 뱀에게 비유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꾀었던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다른 열매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하와는 그 열매에 계속 눈이 갑니다. 보기에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뱀은 그런 하와를 계속 살펴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할지 생각해 보았겠죠. 발매 목적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악했고 간교했으며 교묘하게 속임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정말 나빴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며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와, 비둘기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장점과 비둘기의 장점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도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여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자식에게, 형제 부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서 있으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또 왕따를 시키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들은 너희에게 대적하고 창피를 주고 몰아세우겠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분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적기적시에 잘 알려주실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거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할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부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을 때 식사기도를 못하겠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할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창피를 줄것 같고 또 사람들의 색안경을 끼고 볼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디가?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왠지 나도 모르게 쪼그라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과 언행을 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를 내지 않는 게더 덕이 될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한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 이웃, 내 친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나의 직장 동료를 예수님은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내 친구를 예수님은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나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고 너를 주장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기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이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사,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가정에, 공동체에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께 물으시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혹시 저를 통해 흘려보내실 물건이나 재정이 있나요? 라고 모르시며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또 왕따를 당해야 한다면 창피를 당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 em Jesus Cristo é